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4시 42분입니다. 오늘은 위클리옵션 만길이었습니다. 만길, 완전성 완전 분석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때 오늘 매매를 잘 하셨습니까? 자 외국인의 이 기막힌 전략을 꼭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이 흘러왔던가 보도록 하죠.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음, 0.25% 하락을 했습니다. 11,148 이었습니다. 음.. 자, 현재는 나스닥이 나스닥이 현재 지금은 0.14% 상승 중입니다. 11,642. 자, 나스닥 선물이 어제부로 MACD상 매수 신호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나스닥 현물도 어제 종가상으로 매수 신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조만간 매수신호가 뜨겠죠. 어제 삼성전자는 이미 매수신호가 완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이 시장을 이끈다고 했죠. 어제 벌써 매수신호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할수록 매수 방향이 유리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매수 신호가 떴던 이후에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일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올라쳐버렸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삼성전자 공매도도 오늘 346억이나 매도가 흘러나왔습니다. 0.94% 올라간 300원이 올라친 56,3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결국은 행보장을 만들었죠. 자, 시가는 291.5였고, 종가는 291.2로 양꽝을 만들었습니다. 고습비200 지수는 291.26으로 거의 중간 지점에 행사가격의 중간 지점에 290하고 292.5하고 그 중간 지점에 맞춰버렸습니다. 양꽝이 된거죠. 콜도꽝, 붓도꽝. 추세장이 나타나지 않고 행보장 가두리장에 딱 같이 혀 놓고 어, 한꺼번에 다 어, 쓸어 담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콜옵션은 44억 매수하고 풋옵션은 25억을 매수하면서 또 희한한 전법을 사용하고 있죠. 표시나는 것하고 다르게 이 장이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물을, 그죠? 3,079억. 3,079억까지 매수했다가 이걸 또 패대기 쳐버립니다. 12시 40분까지. 그죠? 상승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통수 전략이죠? 3,079억이나 샀던 걸다 팔아버립니다. 그걸. 그래도 오히려 마이너스 776억으로 맞춰버렸어요. 아, 이건 이 4시 21분에 시간으로 한500 정도 매도하고 234억으로 어, 매도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12시, 그죠? 12시 40분까지 올려치고 30분까지 올려치고 바로 박살내버리죠. 자, 이렇게 에, 행보장을 한번 올렸다가 박살내버리는 거. 이런 장을 만듭니다. 이게 거의 80% 장이죠, 그죠? 만기일 날은 이렇게 수익내기 어려워요. 양쪽 다 꽝이 되니까. 어제도 뭐뭐 양매수 전략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콜이 따블났다가 그죠? 0.5에서 따블났다가 1.14까지 따블났다가 이게 다 체로가 돼 버립니다. 푸드옵션은 뭐 거의 시가에 뭐 0.06까지. 하락을 해 버리죠 이렇게 무서운 것이 옵션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옵션 양매도가 유리한 장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주식을 2517억을 계속 삽니다 지금 요즘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중이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일 연속 지금 주식을 사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일 연속. 이 바닥에서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바닥에서 오일 연속 지금 사고 있어요. 악재에 사라는 말이 그 격언이 들어맞고 있죠. 외국인들은 지금 악재에 악재가 나올수록 지금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요. 왜 사들일까요, 그죠? 아. 결국은 이 하락하면서 풋 매도를 했던 건뭐지금 이익을 실현하는 듯 그죠? 이 800억이나 풋옵션 매도했습니다. 그죠? 이, 이 폭락할 때마다 풋을 매도했단 말이죠. 이걸 결국은 수익 나는거죠. 매수를 해버리니까 그죠. 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3-4일 이후에 수익을 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 순간은 하락할 때마다 푼 매도를 하면서 예. 3, 4일 이후에 이익을 실현하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식을 사버리니까, 그죠? 추식을 사니까 올라가 버리죠? 예. 이 거대한 외국인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바닥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한 바닥 이쪽으로 더 내리면은 이제 내리면 내릴수록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선물은 776억 매도를 했습니다. 뭐 해치 해지 겸 해치를 하면서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게 또 폭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항상 음,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외국인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가에서 거의 다왕 거의 옵션을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죠. 풋 이것도 287짜리도 어제 영점팔였였는데 이것도 제로 만들어 버리고 이것도 제로, 이것도 제로 풋 285도 제로 콜 292도 제로입니다 고스피200 지수가 291.26으로 맞췄기 때문에 행세가격 292.5 이상 가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제로가 되버리는 거죠 요거는 290인데 290 이상 가면 수익나는 종목인데 290 이상 갔는데 결제를 그럼 1.26으로 결제를 받죠 콜은 손실이죠 1.26인데 1.86으로 매수했던 사람은 0.6 날라 갑니다 0.6이 그러면 콜, 어, p u 292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p u 292짜리 292짜리는 어, 얼마로 체결되는거죠? 여기서 292.5 291.26 하면 되죠 292.5 291. 1이 하니까 1.24로 결제 맞습니다. 거의 더블 났네. 1.24로 결제를 받고 0.69에 샀던 사람은 0.5로 더 수익이 나는 겁니다. 거의 더블 났다고 봐야 됩니다. 100만 원 투자했으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푸시해서 좀 수익이 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라스닥스 어, 어, 삼성전자는 분봉상 막판에 좀 하락을 했죠. 막판에 패대기를 쳤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걸 어, 외국인들은 조금 사드렸죠. 지금 주식을 자 이렇게 외국인들은 이렇게 행보장을 만드는 게 늘상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291.5로 출발했던 건데 12시 30분까지 올리고 나머지다 하락을 해 버렸습니다 음 자, 여기 있어, 그죠? 10시 뭐 45분에 매수했던, 음, 분봉으로 할까요? 10시, 이쪽이 이제 적간대, 그죠? 여기 1.27 하던 것이 따블은 낫긴 낫네, 그죠? 3.24까지 갔으니까, 이게. 여기서 잡으면, 뭐 1.3에서 잡으면, 2.6이 떠올내는거죠 2.6이 떠올라고 10시 반에 자, 10시 반이면 이겁니다. 그죠? 시가에 딱부딪히고 올라가는 그림 이었죠? 10시 반, 10시 반이면 이쯤이죠. 이쯤에 약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718억 매수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10시 반에 주식도 그죠, 554억 매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매수를 하긴 했는데, 12시 39분, 30분까지만 올리고 나머지기는 박살 내버렸습니다. 10시 42분까지는 매수했다가 이걸 패다기를 쳐버렸습니다. 추식은 사면서, 그죠? 어, 선물은 팔면서 해치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일단 상승으로 가되 예, 하락할 게, 하락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풋, 어, 풋, 어, 저기, 어, 선물을 매도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두리장을 만들면서 어, 옵션으로 다 수익을 땡겨 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800억이나 옵션 매도를 했던 거 그냥 행보해도 수익이 나고 상승하면 더수익 나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콜옵션도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해도 수익이 났던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으로 돈을 버는 모습, 결국은 뭐, 선물이나 이런 거는 뭐, 주식으로는 돈을 버는 거 아니고, 그죠? 옵션이 푼, 옵션 매수했던걸 돈을 많이 벌어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막히게 주가가 행보해도, 뭐, 조금만 상승해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옵션 만기일에는 이 행보하는 장이 이게 뭐 그죠? 한없이 올라갈지도 못하고 295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고가는 2 9 4 1 5까지 올려놓고 가두리, 가두리 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주식을 사 모았다고 봐야 되겠죠? 주식을 사 모으고 그 다음에 선물로 해지를 하면서 장을 끌고 가겠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가는 상승 방향으로 지금 포지션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자 이래 위클리 옵션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초단타 매매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옵션 만기일에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 좋을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날도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날에 매매해서 자금을 탕진하니 탕진하지 않도록 위험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 어, 10월달 옵션이 이제 위클리 옵션이 되는 거죠. 자, 만기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위클리 옵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부터 어, 딱 이제 어, 일주일 남았습니다. 계속 양매도장이 진행되고 있고 음, 이제 옵션 가격도 이제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어, 항상 이 옵션이라는 것은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자, 이 보시면 콜292 이상 가야 되는데 292.5 이상 가야 되는데 현재 2 9 1 1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제로인 상품이 어떻습니까? 2.74, 굉장히 큰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옵션 매수자가 수익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만히 제자리에 있어도 이건 제로입니다, 그렇죠? 이 옵션은 크게 변동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처럼 가두리장 만들어 버리면 제로입니다. 이 제로인 상품을 2.74라는 돈을 지불합니다. 이게 이렇게 위험하고 매수자가 불리한 거예요, 지금.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않고 뭐 이거, 어. 뭐 하루만 지나도 세타 값이 날라갑니다 2.1, 0.1, 0.21이 하루에 계속 날라갑니다 음, 지금 이 세타는 일요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0 4 1두 배씩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0.4일. 0 4 .4일. 1씩 날아가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수가. 지금 오늘 지금 10월 6일이잖아요. 그죠 남아 일수가 하나. 응? 어? 하나. 뭐없어요 둘, 셋. 네. 살밖에 없습니다. 또10 9. 그, 10월 1 0일또 쉬잖아요. 한글날. 대체 공휴일. 4일밖에안 돼. 4일밖에이 4일 만에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0.4 그냥 0.4 나눠도 얼마입니까? 47은 28. 0.7씩 날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저 옵션 매수자가. 그런데 무슨 주식처럼 뭐, 오, 포지션 보유해가지고 수익 내겠다. 수익 나는 날이 간혹 있어요. 이제 그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폭볶 되는 줄도 모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 대박 심리 때문에. 그 결국은 깡통 찬단 말이죠. 깡통 찹니다. 빨리 깨우치시라고 제가 논의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 285. 이거는285 밑으로 갈수나는 거죠. 285 밑으로 갔습니까? 안 갔죠. 집에 291.16입니다. 285갈려면 아직도 0.6이나 내려야 돼요. 아저6 포인트 는안 내려요. 6 포인트, 6 포인트 내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레 내릴 수겠어요? 있6 포인트 내려도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위험한 것을 지금 1.20이나 돈을 지불하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287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갔죠. 291.16이니까 이것도 제로입니다. 근데 1.84 이런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죠. 대박은 외국인이 만들고 대박은 외국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큰 금액이 배팅되는 는 포지션으로 계속 오버를 하게 되면 대박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면 모르겠지만 뭐통은 8, 90%는 강토 된단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고, 언제든지 외국인들은, 어, 이, 뭡니까, 이, 혹, 이, 나스닥의 움직임으로 계속, 어, 따라서 움직이는데, 자기들은 크게 변동시킬 의지가 없을 때는 이렇게 행보장, 가두리장을 만듭니다. 오늘 고가저가는 얼마입니까? 뭐 3.4 밖에 안되죠 그죠 3.4 3.4 밖에 3.4 거의 3.4는 행보장 입니다 그죠 4포인트 이상 돼야 어느정도 추세가 나오는 건데 행보장을 만들면서 가두리자 양꽝 콜옵션도 꽝, 푸드옵션도 꽝 자, 콜옵션도 꽝, 그죠? 푸드옵션도 꽝 박살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뭐야 어제 뭐 3.70 하던 것도 보세요 그죠 뭐 1.2 밖에 결제를 못 봤죠 지금 이렇게 81%씩 날아가 버린다 말이죠 콜은 뭐1 4에 하던 거뭐1 4로뭐 30% 밖에 안 올라갔고 푸선 82% 날아가 버려. 뭐 양매도 하는 사람이 항상 거의 유리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점 명심하시고 이번 어, 10월 달 옵션으로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